고맙 oh, oh. 뜨거운 물안 넣었어? 네. 뜨거운 물안 넣고 그래서 안 넣은 거 같은데, 뜨거운 물 넣어야 되는데? 뜨거운 물 되고 있을까요? 그럼 우리 믹서기 못 쓰니까. 아니 패타마도 넣고 뜨거운 물 넣을까요? 그래야 될것 같은데. 하나 여쭤 나와.